남자분들 앉으시고 앞에 여자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성인국입니다 예. 크리스마스. 예. 안녕하세요, 이시현입니다. 예. 예. 권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Yeah! Yeah! Yeah! 네, 저 아이를 뮤지기 막내 남영주입니다. 야 yeah! yeah! 안녕하세요 아르지지게입니다. 자 이제 뮤비 리뷰 시작해 볼게요. 응. 그거다. 오. 오우. 우리 선배님 또. 와. 나 약간 두려운데? g f 오버려? 어, 이거? 아, <웃음> 아, 뭐, 뭐, 아 뭐. 선생님! 아니, <웃음> 뭐야! 이거 뭐야? 오! 되게 음색이 다르지시다. <웃음> <잘> <웃음> <웃음> 와우. 오오오 어, 꽤 자연스러워. <웃음> 갈 길은. <웃음> 어, 그만큼 되지. 오오 연기했네. <웃음> 아 잘한다. 아 아이, 어? 잘한다. 어, 아, 안무를 <웃음> 아, 와저 이거 봤어요.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많아그니까요저다 아, 다 그러니까. <웃음> 어, 뭐? 아, 아, 아, 어 이겼나? 어, 이겼어, 이겼어. 이었어 자연스럽네요. 아! 오! 아! 오! 오! 오! 아! <웃음> 아! 아! 다 잘한다. 아, 아, 잘한다. 오! 아! 아! 몇번 아!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거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거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, 다 신나게 잘아다이디어야 원수아 아이디 아니 아니야 아니, 아 좋다 아, 아 좋아, 아, 아, 아, 아, 좋아. 아, 아, 계속 감탄이 나오 아, <웃음> 너무 예쁘다 <난> <웃음> 안되는 느낌? 아, i s 요뭐 a s 지 않아? a t s wrong? s 다 what do you say? Since I'm here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 다양한 사람들이 한 프레임에, 특히 이제 배우분들이 여기 지금 좀 많다 보니까 어, 캐롤을 하는데 이제 가수분들 회사에서 많이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분들이 모여있는데 한 프레임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신선하다? 어, 음. 뭐 이런 생각들고 노래가 일단 너무 신난다 아 노래 누가 만들었어요? 그니까요? 누가 만들었어? 누가 만들었어? <웃음> <누구 만들었어요? 웃음> <누구 웃음> 원상 <웃음> 보시는 이분 같은 누가 만들었요 <웃음> 우리가 그 노래 이제 이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자고 이게 이제 회사에서 기획을 잡았을 때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 맞아요. 누가 만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<웃음> 해서 투표로 기억나지? 어 그때는 뭐 했어? 우리 직원들 전부 다. 원분들이 <웃음> 어, 우리 직원분들이 전부 다 손으로 <웃음> 네. 도소를 했었지. 거어이 아, 너도 냈었어 광탈했어. 광탈했어요. <웃음> 광탈했어? 방탈 네, 네, 바로 납득했어요. 오늘 딱 듣고 바로 나쁘지 않 아니, 어, 결국에 뽑힌 곡은 누가 만든 거예요? 핑크가 만들었던 거예요. 아유, 아유. 진짜 아유, 아 <웃음> 근데 뭐 이제 제 곡, 제 곡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저의 작곡팀이 있어요. 팀이. 음. 작곡팀의 곡인 거죠. 이야. 네. 아, 곡 너무 좋아. 네, 노련네요 어때요, 소감이? 아, 저는 선배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<웃음> 같아요. 그 초콜릿 할때 아, 어떤 그때... 기분이었어요? 아니 사실 그날 이제 제대로 처음 뵙고 했는데 너무 어색했는데 또 편집을 잘 해주셔서 되게 민망하네요 이게 진짜 민망이 아니었 <웃음> 어, 진짜 광고인 아, 줄 알았어요 아 잘했어 가나 광고축이었어 그걸 <웃음> 그거를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아 진짜? 네 자, 자전거는... 저는 어떻게... 아, 근데 편집을 하신 날 진짜 고생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<웃음> 어떠세요? 아저 굉장히 잘 봤습니다. 제 꿈이 가수였거든요. 진짜요? <웃음> 아니요. 아닌데 아니, 네. 제가 또 금연송 이후로 금연송이요? 맞아맞아. 맞아맞 그러셨어. 금연송이 사 음원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. 아, 심의에 걸렸거든요. 네. 아쉽네요. 그리고 저 예전에 콘서트 때 게스트로 저랑 함께 올포유 불렀어요. 아, 아 난리야 났었죠. 네. 근데 뭐.. 어, 진짜요? 네. 거다로써 저는 이제 가수 로 데뷔를 해보려고. 음, 진짜로. 진짜? 진짜? 어, 지금 연습생. 지금 진짜 지금 거의 그 가수 꿈나무. 아, 맞아요. 연이가 네, 노래도 잘하고. 와서 음. 기타도. 를 음. 엄청 잘치지 잘잘 음. 근데 못 딛다 이런 그 꿈을 <웃음> 여기서 그럼 꿈이 배우인가요, 가수인가요? <웃음> 배우지만 <배우죠. 웃음> 노래도 하는. 지사하다. 그렇게 중에 하나만 아 지사하다. 제일 너, 가수 같지 않아? 예 가수 같아. 제일 가수 같았어. 아니 근데 얘가 예전에 밴드를 했었어. 음음 네, 네, 했었어 가지고. 음 근데 노래를 했던 건 아닌데 처음으로 노래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. 아니 그리고 권수현씨 같은 경우는 그 저음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음 맞아 맞아. 근데 이제 본인이 노래를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었다 보니 녹음할 때그 본인 엄청 멋있는 매력을 조금 이제 길 잡는데 그게 좀 약간 고생했지만 금세 또 잡아가지고. 음, 그랬군 그래. 근데 우리 회사에 노래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, 이시완 씨를 비롯해서 응. 내가 제일 못하지. 솔직히 배우랑지가못하게 내가 못하냐? 이런 경우 노래 잘 하시지 어음 안녕, 감사합니다, 여러분.